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무진, 오늘 6일 여진구하트조이 현표 로맨스 동감 OST 개똥벌레 발매 가수 이무진이 영화 동감, 감독 서은영 OST 컬래버레이션 음원이 공개된다. 6일 소속사 비플래닛 메이드 엔터에 따르면 이무진이 가창에 참여한 영화 동감 컬래버레이션 음원 개똥벌레가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22년 만에 리메이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동감의 컬래버레이션 음원은 작품 내 시대적 배경인 1990년대 중후반 명곡을 재해석한 곡들로 구성된다. 개똥벌레는 지난 1987년 발매돼 1990년대 특히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심형원의 대표곡 중 하나로 이무진의 매력적인 보컬로 재해석되어 신성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원곡이 오랜 기간 사랑받은 곡인 만큼 이번 리메이크 음원 또한 레트로한 사운드가 가미돼 원곡의 느낌, 추억과 옛 기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완성했다고 또한 담백하면서도 가사의 의미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재해석된 개똥벌레는 이무진 말의 매력적인 보컬과 어우러져 원곡의 아련한 분위기가 극대화됐다. 밴드 앤플라인과 이달의 소녀 추, 민호이에 이어 영화 동감 가창자로 이름을 올린 이무진은 유니크한 보컬과 기타 실력으로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이무진이 보여줄 개똥벌레 음악 팬들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영화 동감은 1999년용 여진구 역, 과 2022년 문희, 조희현 역, 다우연히 오래된 무전기를 통해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로맨스, 여진구, 조희현, 김혜윤, 나인우, 배인혁 등이 출연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